안녕하세요. 작스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가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하는데요. 끝까지 보시면서 가난에 대해 깊이 생각했으면 좋겠네요. 가난이란 무엇일까요? 가난이란 살림살이가 넉넉하지 못함이라고 사전에는 표기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우리가 가난하지 않다고 할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라는 영화 대사가 있듯이 우리가 돈이 없지 시간이 없냐? 라는 말로 바꿔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즉 돈이 없지만 돈으로도 살수 없는 시간은 누구에게나 주어지는데요 돈보다 훨씬 값어치가 있는 시간을 가치 있게 사용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시간 부자가 되는 방법 바로 시작합니다 윌터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 그리고 생각이 현실을 만든다 라는 말을 들었을 때 어떠한 생각이 드시나요? 우리는 가난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난하다고 생각하면서 코끼리 물레방아 돌리듯이 하루하루를 보내는데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부터 우리가 어떠한 방식으로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생각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우리에겐 돈이 없을지언정 시간까지 없는 건 아니잖아요. 소중한 시간 동안 할수 있는 것은 상당히 많은데요. 돈보다 훨씬 값어치가 있는 시간을 가치없게 사용한다면 물질과 더불어 시간적으로도 가난할 것이고 그 시간을 가치있게 보낸다면 시간적으로도 부자로 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시간적 부자로 산다는 것은 무언가를 행동하고 있는 것이고 그에 대한 보상은 반드시 올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는 시간은 금이다 라는 말을 항상 기억하시면서 이제부터 시간의 중요성을 깨닫고 그 시간 동안 생산성이 있는 그무언가를 했으면 좋겠네요. 그래야만 우리가 잘 되지 않을까요? 얼마 전부터 북극곰이 바들바들 떨 정도로 급격히 추워졌는데요. 가만히 있어도 무거운 옷 때문에 저절로 운동이 되는 계절인 겨울이 찾아오고 있는데요. 그러니 항상 건강에 유의하세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은 저에게 큰 도움이 된답니다. 감사합니다.